말씀을 나눠요. 포도원 일꾼과. 품삭.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는 일꾼들을 만나 하루 품삭 을돈한 대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지요. 주인은 9시쯤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겠소?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삭 을 주겠소? 그들도 포도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12시와 오후 3시쯤에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똑같이 했지요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할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일은 안하고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음... 그래요.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나리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삭스 치르게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대나리온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품삭스더 많이 받겠거니 했는데 그들도 한대나리온식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 양반! 아니 막판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약변 밑에서 수고한 우리와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삭스를 한 대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삭스를 주기로 했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오? 내 후한 처사가 왜 거슬리시오? 당신 품삭시나 가지고 가시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 입니다.